그동안 우리가 겪은 그 어떤 정부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만큼 비상식이 이처럼 늘 일상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. 여지껏 수많은 대권 후보들을 보아왔지만 이재명 후보만큼 그 자체로 몰상식과 부도덕 그 자체인 사람이 여당의 대권주자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왔습니다. 이재명과 그를 보호하려는 정부 여당이 일견 탄탄한 듯